네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2023년 3반기 어, 최고의 이벤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총 8개 팀, 외부, 저희 팀 5팀, 그리고 외부팀 3팀 참가하셨습니다. 그리고 모두, 지금 계시는 분들 다 모두 게임에 참석하시는데, 어, 어쨌든 이벤트인 만큼 축제 살자 보다는 사실은 재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다 아시다시피 진행하는 길에 어마어마한 상품이 지금 걸려있는 건총6개니다 어, 한분한분 한분 가시는 분마다 무겁게 가실 수 있게 굉장 준비를 했으니까, 충분히 즐겨주시고, 티에 즐겨 가실 때도 아주 그냥 뿌듯한 마음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. 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, 다 각자 안전 최선을 다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켜주십시오. 그리고 오늘 뭐그 전에 이제 금연을 기본적으로 실시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 스테미지 오리는 격발이 안 돼요. 격발 절대 하지 마시고, 여기서는 또이벤트전이진행될 거기 때문에, 이 주위에서는 곡을 반드시 써주시고, 안전 더 유의를 해주십시오. 단속들 계세요, 단속들. 단속, 단속, 단속. 네, 이거 들고 뛰실라고요? 서브아서브통이요에요 아, 아, 응. 네. 어, 어, 뭐. 우리 팀 아니라서 여기순정기여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승 소감. 네? 우승 소감 한번 얘기해 주 우승 소감 우승이요? 네런거 생각 안하고 만약 우승 못하면 이 영상을 폐기 시킬예요 <웃음> <웃음> 우승하면 새고기 쏩니다 아 진짜요? 어? 어. 어. 어. 박치, 박치. 밀어줍시다 어. 밀어주고 어. 우리 형 <웃음> 해운대 암소갈 비로 <웃음> 미리 예약할게요 아니 저양하고 되게 좋은 공기 있잖아요 양안 돼? 예. 네. 예. 어, 네. 네. 오소야 3, 2, 1개 시작 오 이거 나번말 네, 네. 아니야 이거. 一个 계속 기다려! 계속 기다려! 내가 그 포지션! 중앙 뒤 하나, 우측 뒤 하나, 좌측 뒤 하나! 아! m u l 저. <목소리> 음. 아, 네, 카드가요. 음. 저기, 저어요 전자 자세 봐라. 와. 빨리 어아 아, 씨. 어떻게 아 되죠? 어, 오! 아, 아, 아니, 데잖아아데이맞 그래. 맞춰 제발. 기록 좀깨 주십시오. 형 지금 저기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. 안 보이는데. 못타못 <목소리> 뭐 맞출 것 같은데. <웃음> 아니 선글라스 벗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? <웃음> 선글라스가 문제가 아니고. <목소리> 잠깐만 앞에 한번 봐아 됩니까? 안 됩니다. 와씨. 네. 이거 네? 오. <목소리> 파이팅. 이십구점 깨야 됩니다. 오늘 즐거우십니까? 아. 힘드십니까? 진짜 너무 힘듭니다. 저 진짜 분기식 코리아에서 우리 드레이베... 감사님 다리 풀렸어 다리 네. 풀렸어요 네. 네. 아까 내 낙밤비를 아, 아. 못 굴렀어. 안굴을 당길 수도 있어. 네. 핸드가 쳐다닙니다. 분기식 코리아에서 받은 트레이닝룰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. 분기식에서 했던 사람들은 뽑지는 말고 아 예. 네. 오늘 강력한 우승후보팀 다 다섯발 시간은 넉넉하니까 네. 천천히 쏘세요. 잠 <웃음> 아, 아니 타켓에 잠시만요, 형님. 저 나오면 소식 네. 예. 끝났습니다. 구정 깨면 됩니다. 좋다, 아바나다아 다이 다 좋다. 오. 오! 오! 요! 오! 빈는데 뭐? 네, 아, 그습니다 아, 마무리 자, 한...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정말 그, 어, 다, 배너 좋게 즐거운 게임 잘 받았습니다. 한세 하게잘 마셨는데, 또 감사드리고, 저희 사실은 또, 이거 외에, 하반기에도 큰 이벤트도 준비를 할 겁니다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네. 다 고생 많으셨고요. 음, 역시나, 어, 실력답게 결정 나온 것 같아요.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축하드립니다. 세상 그, <웃음>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벤트에 준비했 게임부터 먼저 시상하습니다 이벤트 권총전 우승자 이광훈님 나와주세요 가격 지켜있으면 4만 3천 원짜리 스큐 4만 3천 원품입니다니다 이벤트 라이의 우승자 신지훈님 와 이거 74만원 지금는데 두분두분 한번 와서 요거 요 같이 여기 하나밖에 준비를 못해서 두분올라오셔 가지고 두 분이 여기서 도구, 네. 네. 네. 사진 아니고 영상을 찍고 <목소리> 있어요. <목소리> 이거는 두 분이 알아서 둘 중에 한 분이 가져가시면 됩니다. 네. <웃음> 네. 필요하신 <목소리> 분이 가져가시죠. <목소리> 됐습니다. 안녕요안녕하세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네안녕요네 일년 <웃음> 뭐네 보관, 네 보관, 네 보관 차에 다 올려놔. 그리고 오늘의 메인 게임 우승자부터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삼등하겠습니다. 아, 등네 BLS 팀 주가드립니다. 어? <웃음> 아, 민감한 이 제가. 그러겠습니다. 지금 문제 아,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든 거예요. 실제 5일일 제품이고. 저는 근데 이게 좀 민망해서 이거 제 나중에 회원권 주죠. 잠시만 오십시오, 오십시오. 여기 오고 받겠습니다. 일단 네. 받은 걸로. <웃음> 예. 아니 이게 민망한 아, 게 아, 미처 가져가야지. <웃음> 네. 아유, <축하드립니다>. <웃음> 예, 아예 축하드립니다. 그가져가셔도 됩니다. 예. 자, 전체 팀전 2등. 소고기를 꼭 먹고 싶었으나 소고기를 안 사주겠다는. 요왕벌과 꿀벌 팀 나왔죠. 이거는 피스볼 거 와! 오일이 전부입니다. <반주사> 감사합니다. 반주사> 반주사 음. 드더스 감사합니다. 드더스 드더스 드더스 이등 자, 2등. 사진. 사진찍 사진. 어, <끄> 사진 하나도 안 찍고. <끄> 응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 네가 보관해라. 잘 보관하시고. 메인 이벤트. 금정산학교 2등 나오십시오. 1등 은좀셉니다 가방이 약간 안 되는 가방 세, 3종이거든요. 네. 아, 근데 가방이 이게 다 틀려서 세 분이 알아서 나눠 씌우면 될 거예요. 오일 가라 절대 지않니다성가입니다 축하드립니다. 아, 네. 장님같이 프로그램 잘해주요장님 축하드립니다. 자, 네. 이 네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. 이제. 네. 네. 네. 자, 이제. 오. 자, 축하드립니다 네. 네. 네. 네. 자, 자, 자, 자, 이 자, 하나씩 드 들으세요. 일단 상품을 꺼내시죠. 이 중에서 가질 때가 가장 낮은 거. 아니 주, 추가로 하나 더 받았잖아. 그 중복은 없고요. 두번두개 중에서 좋은 거 하나만 골라가시면. 아니 그게 안 좋은 거. 두 번째 걸리면. 저기는 안 받았어요. 받았어요. 저희 꼴찌 팀이 아니에요. 저희 저희야 꼴찌 팀이죠. 아, <웃음> 그럼 <웃음> <웃음> 선착순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라? 아니야? 가격대가 요렇게네요렇게 자, 아, 참, 이건, 이게 제일 비싸요, 이게. 아, 어디서, 이거 이거 10만 원짜리입니다, 이거. 아, <웃음> 아, 해, 해, 나 필요해. 나 필요해 아, 다 필요해, 아, 다. 아, 발표하겠습니다. 아, 아, 35번. 자, 35번. 번. 아, 선번이 아, 야, 아, 아, 아, 이거 아, 상품 다아간 사람은 못 받아요. 어. 번요 넘프지만. 지 2번 2자습4 8번 48번. 48번. 아주 티비가 고생 많이 했어요. 저 다시 내놓게요. 저 <웃음> 다시 내놓게요. <목소년> 어, 받은 걸로. 받은 어, 걸로. 다시, 다시 다시 들어. 다음, 다음 상품 다음, 상품. 다음. 예. 다음, 상품. 다음 네. 상품. 상품. 모자 나자오오오 <목소년> 형, 손에 뭐가 있어, 손에. 아... 아. 아니, 아니, 형, 손에, 손에 뭐가 있습니다. 아, 와다, 와다. 다시 가 또, 또, 이제, 요, 또 무릎, 무릎, 무릎, 무릎, 무릎, 무릎, 무 무릎, 무릎, 무릎, 오, 오 아. 역시 몇 개야, <목소리> 몇개몇개 <목소리> 버려 아직 버리면 안 돼. 네, 아직 이 나왔어. 이 있어. 아, 이거. 밀이 밀이 아, 아, 어, 아, 10, 10만 원. 넘0 어, 그 10만 원. 1 0 10만 원. 1 0이 10만 원. 10만 원. 10만 원. 10만 원. 1 원. 1 원. 원. 어 느낌 이상하다. 어, 느낌. 어머, 어, 어, 어, 이그다해그다 이거. 이거. 아 이거. 뭐 이거? 어? 37번. 아, 10번대. 10번대, 10번 10번대. 10번대, 어. 10번 10번대. 18번. 재밌비가져가축하 드립니다. 축하 드립니다. 자, 야, 다시 썬라이로쌉바제이산싼 아, 거. <뭐라> <자, 뭐라> <재산발. 뭐라> 제이산제이네바이세제그가 대. 그가져갔다 금전 은 비싸게 나오겠네. 축가 드립니다. 고생했는데 키체인이라도 하나 가져가자. 예.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하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n 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자 그에이까? <라 Durch> <rapper> 우리 동계, 아 우리 동계, 습니다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.